22일째 역사 북한에서 온 한국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래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도시에서 갤러리는 모스크바 철도역 근처에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운명에 빠져서 나는 호스텔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이나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 15명을 살면서 2층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즈벡과그 이상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혹합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카페에서 밤에 내 보드카를 마시며 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무슬림도 살았다. 그들은 침대에서 기도를 읽고 보드카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2개의 큰 다른 방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건설에 종사했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어 학교에 다녔 언어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한명이 한국인과 문화 및 언어 교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어로는 더 어려웠습니다. 나는 편지를 써서 구글에 의해 번역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학생이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수 있습니까? 차이나 만 차이나 먼은 읽고 웃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좀더 말투가 나서 우리에게 압력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북한의학에 대한 저의 공언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글 노래인 한국어도 번역했습니다. 비소스키 보리스 그리벤시치코브 엄마 더 마실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술을 마셨다. 한국인이 이해하는 어떤 단어들, 그렇지 않은 노래들, 나는 노래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때까지 배웠던 모든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발음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문제에서도 한국인은 확고했다. 김정일 하나님 후그 사람이 손가락을 위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아마 그렇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하나 번역에서 하나, 즉 하나, 내큰 후회로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한 사람이 사라졌다. 한국인은 그가 집에 갔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살아있고 잘되고 거기에 총에 맞기를 바라지만 그와는 반대로 완벽하게 수행된 일에 대한 메달을 받았다.